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전 건축 헌금을 내셨다면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적용시켰을 때 저는 대면 피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 건축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뭔 말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아셔야 될 것은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에서 혼용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혼용해서는 안 되는 신학적인 개념인 거예요. 왜냐? 자칫하다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악의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좀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는, 성경에서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륩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도 있죠. 왕 또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해서 건설한 건물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본인들의 행위,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공간. 그리고 면죄부를 주는 공간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된 공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겁니다.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부, 믿지 말라 라고 부정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헤롯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헤롯 성전 역시 무너지면서 성전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전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반면에 교회는 무너진 성전체제가 아니라 성막체제를 계승한 겁니다. 이 건물, 성전이라 불리는 이 건물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건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셨죠 성막인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교회는 주님을 이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막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증인의 공동체로서 성전이라 불리는 이 건물 예배당이라 불리는 이 건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예물도 필요 없고 재단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서는 그 강단을 성역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기름 부음받은 종이라고 특별히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인제사장설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인거죠 이렇게 어디든지 세울 수 있는 이동성이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역동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성,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어떤 이념과 이념을 넘어서는 이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로서 그 안에 통일성이 있고 또 화해의 기능으로서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우리는 성전건축이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배당 건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공간이 너무 비좁으니까 우리가 좀더 넓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나요? 없죠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과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솔로만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건물 짓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건물이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건물이 돌외돌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은 것에 관심이 있으셨죠 두 번째 이유는 신학이 없으면서 자본주의 마케팅은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상술을 부린 거예요 그 상술에 여러분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 조감도를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성전이 이렇게 지을 겁니다 이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성전이라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가치를 여러분에게 파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고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냅니다 그게 성전 건축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할때 카톨릭 교회에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지금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신학이 없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거죠. 인원이 많아져서 부흥했으니까 자리가 부족하니까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 이것도 앞선, 앞서서 나눠드린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기인 거예요. 세 번째 이유로 목사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에 여러분이 속은 겁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신격화를 시작한 이유는 자신의 입지 후계자로서의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신격화하면 아들인 자기도 자연스럽게 권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격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신성시 하는 이유는 그 의도는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내가 단위 목사가 당연히 섬김을 받겠죠 당연히 높임을 받고 그 받는 권위와 자기가 누릴수 있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도 하나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도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목사 자기의 리더십을 키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목회자 목사의 리더십 목사의 인지도 목사의 지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한 성도들의 지적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우는 것 우리 이 한민족 가운데서 민족 공동체 가운데서 세우는 것과는 하되게 상관이 없어요. 마치 우리는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춤추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혹시 아직도 반신반이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참고한 논문을 링크를 달아서 설명하는 그 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논문을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오늘도 많이 인용한 논문이 있는데요. 왕대일님의 논문인데요. 제목은 회막 성전 회당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논문 꼭 읽어보시면.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좀더 신학적이고 어, 말씀에 기반된 그리고 더 깊은, 더 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함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